할렐루야 망문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지를 살펴보는데 그 놀라우신 섭리의 혐 계획하심 또한 그 가정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7월 26일 화요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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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질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희부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 노욕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욕을 쉬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로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술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술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리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르터기를 거두었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로 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정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로 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수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바로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수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거절하죠. 그뿐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여 그들을 타압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출입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애굽왕이 드디어 맞닿은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 사이에는 깊고도 험난한 치열한 투쟁의 서막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버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불순한 목적의 송동과 거짓말로 매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욕을 강요시키죠. 바로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독하게 압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치의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그들을 영구히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심한 악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 촉진시켜 이스라엘 구원을 앞당기는 결과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심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이 크고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시 더 가까이 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테러리나여 이젠 이스라엘 선들은 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기네 스스로가 집으로 벽돌을 만들어내는 더큰 고역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선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가운데 걸어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비난의 조롱거리로 보일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와 아론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때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보물소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여와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말에 바로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사용되는 집을 주었으나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스스로와 짓을 죽게 하여 벽돌을 예전 만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의 양이 두배 이상 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더큰 고통에 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름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찾아오고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분명하고 자주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또는 어떤 성도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도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도에게는 주위에서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시지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할때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일까요? 그것은 애굽왕 바로가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원수로서 세상 곤중곤에 잡은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더큰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굴복되고 끌려다니게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리고 자신의 부와 욕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매어 있도록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핍박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 낙심하지 마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시다. 세상이 아무리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은 결코, 성도라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패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패하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마귀의 핍박은 잠시일 뿐이지 최후의 승리는 오직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박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악인의 승리는 템퍼러리 이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애국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도록 요청한 직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고역합니다. 즉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출애국 요구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정되는 집도 주고 벽돌을 만들도록 했으나 출애국 요구 이후에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벽돌의 생산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바로는 부당한 노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패장들의 호소를 일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자재감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는 것 또한 모세 자신에게도 심한 패배감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아,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로에 의해서 뭔가 진례되거나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의가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돌이켜봐도 마치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정답을 가진 것 같고 세상이 이끌어 가신 것이 진리처럼 둔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마치 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는 것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불의가 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우는목도합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대개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또한 불의한 자들은 의의로운 자로부터 더 본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심한 자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누구도 우울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바로의 승리가 계속됩니까? 아니죠. 결국 여기까지 재앙에 무너집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방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 애국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오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성으로 주시며 하느님의 영광을 쏟아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